오늘은 어린이 국회 활동을 했다. 솔직히 국회가 뭘 하는 데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법을 만드는 진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데였다. 국회에서 하는 일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운 뒤에는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법을 만들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발표를 냈다. 내가 생각한 법은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한 놀이보장 법률안이다. 영어로는 Permission to Play. 방탄 노래 제목을 살짝 이용해봤다 이이 이 법을 만들고 싶은 이유는 내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놀 틈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에 방과 후 수업, 학원도 다녀야 하고 거기서 내주는 숙제를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아니, 어른들은 일주일에 5일만 이라고 이틀을 쉬면서 왜 우리는 월화수목금금금 공부를 해야 하느 말이다 우리에게도 힐링이 필요하다 놀고 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. 유엔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정할 때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 법은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.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내짝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법까지 모두 찾아 발표를 냈다.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은 모두 9,882건인데 그 중에 아동학대에 관한 법은 177건이고 통과된 법은 46건밖에 되지 않아 어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다. 반 아이들도 내 짝에 발표해 우와 하고 감탄했지만 뒤를 이어 내가 발표한 놀이보장 법률안에 더큰 박수를 보내주었다. 다른 친구들은 보편적 출생등록법, 체어런팅 보호법, 장애아동놀이시설법도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발표했다. 우리에겐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진짜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줘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친구는 우리 일을 왜 어른들끼리만 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을 정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친구들 발표를 들으니 그동안 어른들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새로 보였고 우리도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반 친구들 모두가 자랑스러웠다 나중에 진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떨까?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법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차! 그런데 국회의원이 될 때쯤에는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닐 테니까 혹시 지금의 이 중요한 법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될까?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